이런 모습들이 강아지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런 행동입니다. 제 맘대로 한번 해볼게요. 첫 번째, 손 내밀기. 우디는 저랑 친해서 제 손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. 대부분의 강아지들, 처음 보는 강아지들은 이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 불어할 수 있어요. 지금 조금 민망한데. 두 번째, 상체 갑자기 숙이기. 지금 혀를 낼름하면서 뒷걸음질 쳤다. 이거는 혀 낼름은 강아지들의 스트레스 시그널이고 뒷걸음질 친 것도 지금 이 상황이 싫다라는 그런 뜻입니다. 그리고 이제 눈 마주치기. 네. 지금 보면 짖고 낼름거리고 뒷걸음질 치면서 싫다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. 머리만 지고 당연히 안 되니까 얼굴 잡기, 쪼안기 등도 좋지 않은 거예요 일반인 분들이, 강아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쓰리 콤보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눈 마주치고 허리 숙이면서 손내기 이게 친하지 않은 개들한테 가장 안 좋은 쓰리 콤보눈 마주치고 허리 숙이면서 손을 머리 위로 이런 모습들이 강아지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런 행동입니다. 레이, 안 돼, 그러면. 어 지금 이것도 스트레스 찍은 어리야. 안는다. 네. 안 하려고 하면 빠져 나가죠. 이런 것도 강아지들이 처음 만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기로 하려고 할때 싫어하는 모습입니다. 그러면 이제 강아지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우선 이렇게 강아지랑 정면으로 쳐다보지 말고 살짝 틀고요 지금 우디처럼 공격성이 없는 아이라면 너무 눈마주침을 많이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다가오는 아이가 있으면 제가 움직이면 또 이렇게 멀어지죠? 그러면 이거는 억지로 잡으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직 이 친구가 저를 정확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라 뜻이기 때문에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스스로 다가온다면 그때 머리, 가 아닌 몸을 천천히, 스킨십해 주시게. 는 좋습니다 w h 회 t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w 지 a t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그렇죠? 떠나지 않고 자기가 몸을 이렇게 손으로 댄다 하면 또 쓰다듬죠 대는스키 귀신이라 손 떼면 또온거예끝